대부분의 가정집에 빼놓지 않고 항상 구비해 놓는 재료는 바로 계란입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빠르게 요리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름에는 보관에 신경을 써야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걀을 냉장고 문에 있는 달걀 받침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달걀을 바로 먹으려면 문에 보관해도 좋지만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안쪽에 포장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왜냐하면 안쪽이 문쪽보다는 온도 변화가 적어 신선도 유지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달걀을 냉장고에 넣기 전에 표면을 깨끗이 씻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시면 안됩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들이 많아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고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씻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달걀 껍데기는 살모넬라균이라는 중독균이 있는데요. 열을 가하면 보통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숙이나 생달걀로 목을 푼다는 소리로 생달걀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만 자칫 살모넬랑균도 개비스콘처럼 아니 같이 들어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임산부와 노약자는 최대한 날달걀알 반숙을 피하시고 삶은 달걀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상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